Back. <laughs> Why? Because b e c k s the man. Back's Beck, the man. Good job, Beck. Thank you. Back's the man. Back. Thank you. What? It's not. h a i n o u w t s o t h s not. w h a not. What? t o t What? n o h a n o h a t not. w It's o t w h t w t h a t w h a a t What? What? a t w h a h a h a t What? h h h w a t 따박따박, 꽃이, 꽃이 하나하나 잘 캐물 것 같아요 근데, 한국어를 할줄모르잖아 통역을 데리고 가야겠죠 <웃음> 환불할 환 때요? 어, 이원석 이유가 있다면요? 어, 말을 잘해요, 원석이 형 형이 네. <웃음> 차 퇴근길이신가요? 네 환불할 때? 어공한번 다시 한번 자랑해 줄수 있나요? 아네 그, 그 2군 선수 중에서 이제 군대 가긴 했는데 그주한누리라고 있어요. 그한누리랑 같이 가면은 든든할 것 같아요. 이유가 있답니다. 하누리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공부 많이 해서 잘해요. 네,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아마도 전김 김민수 선수 하겠습니다. 그냥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냥 환불 받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니다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환불할 때 환불하 환불하 환불하러 갈때아이이 사람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다. 승현이 형 승현이 형 승현이 형 대박이든다 이거. 아 맞지 맞지. 승현이 <웃음> 형 불이를 참지 못하는. 거저 혼자 가될것 같은데 이건. 지찬이 <웃음> 사실... <웃음> 형이. 말을 되게 <웃음> 센스있게 잘해줘가 바로 이지 바로 이지 바로 이지 바로 이지 바 이지 이유들 같이 얘기해 주세요 음. 잘 조목조목 잘따르셨시 아실 것같아 승현이 형딱 봐도 알것 같습니다 무슨 승현이 요 작은 승현 좌승현이 형 풍채만 봐도 딱알것 같습니다 음. 제이기 형이요 조목조목 잘 따둬줄 거. <웃음> 아아 우승현이요 웃으면은 만만치 않아요 m a m m 이형 a m 이형 m a 요 m a m 마음을 a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 a 이 m a m a m 요 a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 a 선수는 선수랑 코치도 가능합니다 아 코치는 뭐 독보적인 분이 계시죠 이용수 코치 <웃음> 1등 두번째 뭐 황두성 코치들 뭐 든든하죠 네. 선수에서 만약에 픽카 선수에서는 음. 피렐라 가 있잖아요 피렐라하고 뭐 김태근 선수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 <웃음> 네. 네. 그리고 뭐 선수들은 뭐다 곱창하게 생겼어요 네.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. 예 수고하세요 네? 뭘환불래요 그냥 아무거나 환불할 때 약간 조력자가 좀 필요할 것 같다면 이희영수 코치님이요 <웃음> 여기까지 최태 음. 코치님 오해시고 원석이도 오해고 장난치시는 장난 것 같고 제가 웃는 상이라서 <웃음> 환보를 잘해줄 것 같아서 아마 저를 지목하는것 같습니다 <웃음> 코치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팀선수 네. 중에서 아이 선수는 네. 든든할 것 같다 <웃음> 든든할 것 같다 보다는 아무래도 지찬이가 가면은 좀 귀여워서 좀 환불을 잘 해주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합다 <웃음> <알겠습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네. 환불할 때 같이 하면 든든할 것 같아서 먼저 소개합니다 삐레나 마이테오 삐레나 야 굼직해 수와렛 Consuare. Soare n 왜? e okay. Porque. o t h e c n b p r e e t e n n i t r a t e p i l o t i a l o i n d o e e i 아. 환불할 때 같이 가면 든든할 것 같은 선수는 좀... 피렐라요. 피렐라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,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